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자전거 바이로의 인기 모델인 스마트와 스마트 프리미엄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스마트 모델은 보급형과 고급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바이로의 스마트와 스마트 프리미엄 제품이 실제로 어떤 장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와 스마트 프리미엄은 모두 장거리 국토종주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스마트의 기본 베이스의 각 부품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게 스마트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급형이라 할수 있는 스마트 모델을 설명드릴게요. 스마트 제품은 하루 100km를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프레임 전체가 알루미늄 6061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일반 프레임보다 강도는 늘어나고 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모터는 뒷바퀴에 장착이 되는 후륜구동 방식으로 일명 허브모터라고 부른답니다. 모터는 법적 제한 최대 용량인 330W급으로 하루종일 달려도 지치지 않는 내구성을 가진 DLEC 모터입니다. 스마트는 앞뒤바퀴가 모두 풀서스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풀샵으로 부르는데요. 타이어 앞뒤로 풀샥을 장착해서 장거리 국도 종주에도 라이더의 피로도를 낮추고 안락한 주행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배터리를 원하는 용량만큼 늘릴 수 있는 배터리 부스터팩이 있습니다. 스마트 모델에 기본 제공되는 배터리 말고 추가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더먼 거리를 한번 충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21A 배터리를 추가하면 한번 충전으로 최대 22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바이로만의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팩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기가 탄탄한 바이로 스마트 모델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레저와 스포츠에 더 적합한 고성능 프리미엄 버전의 스마트 프리미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프리미엄의 첫 번째 특징은 토크 센서가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페달을 밟는 만큼 반응하는 토크 센서는 빠른 반응과 세밀한 구동 그리고 언덕길에서도 힘차게 올라가는 파워풀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답니다. 둘째로는 보급형 스마트에서는 기본 장착된 풀샥이 스마트 프리미엄에서는 업그레이드 되었답니다. 앞바퀴 쪽 서스펜션에는 장력 조절과 텐션 잠금 기능이 가능해서 때로는 m t b 처럼 거친 라이딩을 할수 있고 때로는 로드바이크처럼 빠른 라이딩이 가능해졌습니다. 뒷바퀴는 코일샷 대신 에어샥이 장착되었고요. 피로감 없는 더 편안한 라이딩을 가능하게 해주며 승차자의 몸무게와 노면의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프리미엄은 유압 브레이크가 장착되어서 부드럽고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유압 브레이크는 텍트로사의 제품을 사용했고요. 갑작스러운 제동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정확하고 강력한 제동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성능을 발휘해줍니다. 더 재밌고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는 모델이 스마트 프리미엄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로 전기자전거의 국토종주용 모델인 스마트와 스마트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